제가 오늘 골... 골반이 왜안 되지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집에서도 편의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이런 도구가 없으면 어떡해 어? 맨손으로 할수 있는 걸 알려줘 아 어, 그리고 이제 빼고 할게 제가 빼고 하는 운동이 또 있지요 이렇게 해서요, 쫙 펴요, 이렇게. 쫙. 이렇게 하고, 한, 열, 쉴 때까지. 열, 쉴 때까지, 한열 번. 어, 그럼 여기,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, 여기가. 저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, 입을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. 못 봤는데. 여기 여기 엄청 시원해요 여기 언제 하셨죠? 여기 엄청 시원해요 여기 1분 어, 팁을 제가 한번 꿀팁을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